오늘은 내 아이가 첫 도전을 했을 때 부모님은 어떤 도움을 주어야 할지 이야기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는 크기 시작하면서 스스로 할수 있는 일을 찾기 시작합니다 또한 내가 해보고 싶은 것이 생깁니다 집에서는 숟가락으로 스스로 밥 먹기, 옷 스스로 찾아서 입기, 단추 끼우기, 신발 신기를 하기도 하고 유치원이나 놀이터에서 만나는 친구들과는 나와 같이 놀지 않을래? 이것 좀 빌려줄래? 하며 작은 사회에서의 관계에 첫 도전을 합니다. 부모는 항상 아이의 성공을 바라지만 때로는 어쩔 수 없는 실패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이럴 때 부모님은 어떤 도움을 주어야 할까요? 사람의 얼굴과 성격, 행동들이 모두 다르듯이 아이들도 모두 다릅니다. 이것은 아이가 받아들이는 방법, 생각하는 것, 신체적 발달 모두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엄마는 어릴 때 잘했는데 이거 정도는 할수 있잖아. 왜 못해? 라는 단어로 아이를 무시하는 발언을 하면 아이의 자존감은 낮아지고 도전 욕구들이 낮아져 소심해지고 내적으로나 심리적으로 불안한 아이가 됩니다. 내 아이가 신발을 반대로 신더라도 너가 신발 신기를 해냈구나. 물을 따르다 흘리더라도 괜찮아 도와줄게 친구와 싸우더라도 친구와 싸웠구나 마음이 속상하겠다 라고 대답하는 부모님이 되어야 합니다 부모는 아이의 편이어야 합니다 내 아이는 나가 아닙니다 아이의 첫 성공은 아이에게도 성공을 지켜보던 부모에게도 감격일 것입니다 아기가 뒤집기를 처음 성공한 순간 첫 걸음마 첫 유치원 등원, 첫 신발 신기 모든 처음의 성공은 아이에게 대단한 것입니다. 어머 너무 잘했어 우리 아들 혹은 우리 아이는 뭐든 잘해 라는 칭찬도 좋지만 과잉 칭찬을 하게 된다면 아이는 칭찬의 노예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해냈구나. 잘했어. 정말 대단하다. 이제 멋지게 해낼 수 있구나. 친구와 사이좋게 놀았구나. 정말 즐거웠겠어. 라는 말과 함께 따뜻한 포옹과 손 어루만짐 등의 스킨십을 하며 교감을 쌓아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 번의 성공도 있듯이 여러 번의 실패도 다가올 것입니다. 아이가 속상해하는 모습을 보일 수도 있지만 어떤 아이는 그런 속상함을 들키기 싫어 숨기기도 할 것입니다. 그럴 때 부모님은 나는 언제나 너의 편이야 속상해하지마 라는 것을 일케워주어야 합니다. 아이가 달리기를 하다가 넘어졌을 때 엄마가 뛰지 말랬지 조심하랬잖아 라기보다는 뛰다가 넘어졌구나 많이 아팠겠어 괜찮니 다시 해볼까 엄마가 도와줄게 하며 함께 뛰는 것입니다 이때 아이는 자신의 자존감이 죽지 않고 자신의 속상한 마음을 공감받고 엄마와 다시 한번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아이가 블록을 가지고 놀다가 만들고 싶은 것이 되지 않았을 때 엄마가 해줄게. 엄마처럼 해봐. 라며 먼저 나서지 않고 지켜봐주세요. 지켜보다가 아이가 도움을 요청할 것입니다. 엄마 어려워요. 이게 잘안 돼요. 했을 때 뭐가 잘안 되니? 힘들었겠구나. 엄마가 도와줘도 될까? 하며 아이의 마음을 공감해주고 도움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도움을 권해야 합니다. 먼저 말한 것처럼 부모는 언제나 아이와 함께입니다. 함께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아이의 행복과 슬픔을 공감해주고, 안아주고, 사랑해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란 내 아이는 성공의 기쁨을 누림과 동시에 실패의 두려움에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생길 것입니다. 다음에는 더 달달한 꿀팁으로 다시 만나요. 안녕!